크롭 마스크 사용법 yeah! Yeah! Uh! <목소리도> top, 프로젝트 바퀴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예능 선택합니다. 예능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세상 귀여운 나이 최애는 선택하세요. <목소리> 내 프로젝트에서 열기 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영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할 영상은 에셋 스토어에서 동영상 에셋을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동영상 에셋에서 영상 두 개를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크롭도 크롬 크롭 마키와 같이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능입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선택하고 준비한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영상의 크기를 맞추어줍니다 저는 화면에 꽉 차게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영상의 시간을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영상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시간을 늘려줍니다. 새로 추가한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크롭을 선택합니다. 마스크 부분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눌러서 여러가지 모양 중에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동그라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되는 부분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팝 효과를 주겠습니다. 끝부분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과 반대로 작아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축소를 선택했습니다. 본 영상 말고도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더 있으시다면 크롭 기능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